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여러분, 새벽에 이요다 시가 넘었어요이 시간에는 편의점 먹방. 보통은 3시쯤에 하는데 오늘 편집도 하고, 뭐, 이것저것 일하느라 좀 늦었는데 오늘도 맛있는 새벽 편의점 먹방 지금 시작 200, 200, 200, 200, 이리에게는또 다른 편의점이 있죠 입상 불닭 까르보떡볶이 라면 속치 닭다리 까르보불닭 오므라이스 커리 소시라 후식 케이크 아 너무 오버가 아니야 후식까지 먹자 두 플러스 원은 놓칠 수 없죠 뭔가 일반 불닭 소스보다 더 걸쭉한 것 같아요. 떡볶이 소스. 물을. 잘맞게 붓고 원래 2분 30초인데 1분만 돌려줄게요 돌리는 동안 불다 깔아보면 물을 맞게 넣어주고 물 양을 맞추려고 용기했다가 한 거였어요 넣다가 다시 넣고 나머지 1분 30초를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아니다 1분만 돌려줄게요 저 정신이 없죠? 어쩐지 <웃음> 소스가 물다있어불다 까르보에 소스를 안 넣었네요. 저번부터 이렇게 까먹죠, 저는? 분말 스프는 후첨가거든요? 이렇게 넣어주 마지막에. 그러면 점점 크림이 돼가는 거죠. 크림 까르보의 3끼 위에 치즈 뿌려주고 이제 30초 나머지 돌려주면 끝 잘 먹겠습니다. 세팅한다고 조금 불긴풀었어요 흰색 케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얼굴이 계속 환해져가지고. 회음 <웃음> 음. 불닭까르보도 기본적으로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이 닭다리도 겉에 소스가 약간 매콤하네요 소스에 찍어먹어볼까 한번? 불닭까르보 소스에 한번 푹 찍어서 음! 원래 그냥 살짝 칼칼한 훈제향의 매콤함이라면 이 까르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부드러운 크림의 매콤함이랄까? 볶음밥 다 먹으면 바닥을 보면은 기름이 흥건한 경우가 많아요 바닥에 막 기름기가 엄청 많은 경우가 근데 이거는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느껴지네요 딱 먹었을 때 음. 매콤함이 있는 무언가가 더해졌으면 었 살짝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어, 쿡하긴 한데 이런 맛의 매콤함이 아니라 약간 칼칼한 매콤함이 더해졌으면 었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않겠습니다. 근데 웃긴 게 국물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모금 남았어, 한 모금. 크입니다. 안에 약간 바닐라 마크림 같은 게 들어 있어요. 음 맛있네 음, 음, 음 상큼해. 이거지 끝내세첫 편의점 먹방 한상으로 맛있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디저트까지 먹어봤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편집을 해야겠죠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즐기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추천하고 싶은 편의점 꿀조합이 있으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